피피엘아님 이거 같이 먹자 우리 엄마가 어찌나 많이 싸 주시던지 너희들은 저를 비켜 다 저로 가 이런 걸 먹어둬야 달리기도 잘하고 배구부 애들도 때는 뜨고 야 내가 거지야 이런 거나얻어먹게 피피엘 절대아니 너한테 동정받을 이유 없거든. 강수야! 너희 집 슈퍼 아니? 일도 가져오면 안 돼? 니들이 사나 먹어! 으악! 아, 아이고 아까워라!!! 애써 싸간 걸로 엉뚱한 녀석들만 횡재했잖아 11월 11일 <웃음> 빼빼로데이다 <웃음>